EGR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, 최대 값이 20에 가있고, 공기량은 제 정상적으로 뜨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하형을 보게 되면은, 일자로 해서 이렇게 쭉 나갑니다. 만약에 이제 EGR 그 제어 듀티 값이 파도 치듯이 출렁출렁거린다 그러면은 EGR 밸브 자체가 좀 무거움이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인젝터 분사량은 이제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분사를 하고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엔진 성능은 그렇게 뭐 크게 나쁘지 않다고 이제 돌면 될것 같습니다. いいよ 이히 매니폴드에 이 보이는 밸브가 이제 수월 밸브입니다. 수월 밸브를 보시게 되면 은이 부분들, 이 부분들 카본 퇴적으로 인해서 지금 닿고 있습니다. 이렇게 닿게 되면 은 수월 밸브의 움직임이 조금 이제 무거워질 수가 있겠죠. 이 카본 누적이 많게 되면 은 움직이면서 이제 걸리기 때문에 심한 경우는 이 수월 밸브의 무거움으로 인해서 수월 액추레이터까지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. 수월 밸브 같은 경우는 중속이나 저속에서 이제 작용을 하는데요. 이 r 밸브 작동 시에 매연이 윤소실로 이제 빠르게 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출력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카본이 있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에서 저하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현재 키로수가 12만입니다. 연식은 2016년식이고, 2016년식에 12만이면 1년에 3만 정도 타는데요. 보통 이제 장거리 위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. 흡입구의 그 카본 같은 경우는 주행, 뭐, 장거리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엔진 성능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카본이 많이 낄 수가 있고 적게 낄 수가 있습니다. 무조건 장거리 운행을 한다 그래서 카본이 덜 끼는 거는 아닙니다. 부스터 센서입니다. 부스터 센서는 터보에, 터보가 작동될 때그 매니폴드 안에 그 압력을 이제 체크하는 센서인데요. 센서가 이렇게 막혀있게 되면 터보가 압력을 걸었을 때 정상적인 체크가 덜 됩니다. 네, 그런 그 압력의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도 네, 출력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센서 같은 경우는 매니폴드 청소할 때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주시는 것도 네, 괜찮습니다.